구원이란, 구원이란 무엇인가 3강 구원론, 구원과 인간론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구원과 성경과의 관계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계시로 보아야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바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과 아무리 하나님 구원의 그 언약의 의무와 형식 아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출애굽판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피조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재창조된 인간, 가정과 교회와도 뗄수 없는 그 재창조된 인간이 성신님의 능력으로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깨달아 알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관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돼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 자체에만 인생의 목표가 있는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형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히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와 행동 즉 힘에 의하여 지배되는 수직적인 삶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거짓 목자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인간의 부허한 종교적 감정만을 부추기기도 하며 또한 그들의 행위를 크게 의지하게 하며 타락한 인간의 상대적인 우월 심리를 조장하여 사회적인 열등감을 상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포장하지만 내면으로는 세상 나라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이끕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궁극적으로 증시하여야 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사회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혁주의 사상 신학과 신앙을 표방하는 지도자들도 대개 실질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상만 그리도록 조장하여 천국 사회의 고도한 윤리를 세상 방식의 지적 우월감에 의하여 입술로만 짓거리게 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 개인과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이 공허한 이론이나 목표도 없이 그저 세상 행복론에 의한 자기 만족만을 주창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사회가 될 것입니까? 인간이 모사자가 되어 신학적인 논담만을 서로 늘어놓는 것이 교회라면 성신의 인도 아래 한 걸음씩 실질적인 열매를 맺으며 고도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시한다는 것이 허상이란 말입니까? 기독교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체현하여야 하는 목표가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 사명 아래 참다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문을 중심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의와 그 목표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에 대해 논증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을 창조하셨으며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두 광명 및 다른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틀과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치밀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흙에서 취하여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주하도록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아담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에 있어서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과 법에 의하여 자유와 안식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며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공동체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3대 질서가 뚜렷이 서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3절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 질서가 완전하게 구현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존재의 의미와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류가 나타나고 인간과 인간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내신 법 아래서 한 목표를 이루는 일과 그들의 삶의 성격이 어떠해야 함이 나타나 있고 피존물들은 어떤 위치에서 다스림을 받아 나가야 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천지창조의 사건은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의를 보여주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보여 주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권능과 지혜로써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시며 지존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돕는 배피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된 가정으로서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성격을 증시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상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그를 전폭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존물들을 다스리고 나아감으로써 위탁통치를 받은, 자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함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야 할 인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창조된 인간은 한 개인의 행복이나 한 집단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시해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생존과 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속성들을 드러내는 일이 창조된 인간에 마땅히 할 바였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본의도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신 자연계시와특별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신의 피주된 위치를 인식했어야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받은 바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아내와 충분히 교제를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정점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와도 아담의 이러한 역할에 인격적인 사랑에 교류를 하며 진정한 돕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격을 형성하고 그 품성을 발휘하여야 했습니다. 이 사회는 강제적이거나 남,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의 이상사회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 품성으로 증시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노동을 하건 어떠한 자연 생활을 하건 어떠한 부부 생활을 하건 어떠한 여과 생활을 하건 어떠한 자녀 양육을 하건 간에 이것들은 모두 이 일을 하나님 나라에 증시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한 인간이나 한 가정의 존재의 의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광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자 혹은 가정으로 존재하여야 했습니다. 단순히 가설적인 추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정점을 향하여 이 일을 진행하며 체현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개시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이 가정은 인류 전체의 개인과 가정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된 가정으로서 온전한 위치에 올랐다면 오고오는 모든 가정의 성공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디딤돌, 그 선악가 개시, 이것을 잘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의도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충일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목표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근원자이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안식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따라 행할 때 진정한 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신 경륜 안에서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타락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마 이런 복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한 아내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을 것이며 다른 피존물들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 없는 피조계의 질서와 평화는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며 사회를 형성하고 자연계를 정복하여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룩하여야 하는 사명과 관련이 없다면 공허하고 잠정적인 복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진행의 측면에서 볼때 인간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그저 소유하고 향유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도리안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풍성하게 그것을 확인하며 전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의 교육 철학도 공부를 통해 확보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사회적 관계의 성숙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둡니다. 1차 독자인 이스라엘에게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실 천지창조와 인간창조의 기사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표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입니다. 온갖 범신론의 굴레 속에서 노예로서의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삶의 목표도 방법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희미하게나마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그들의 선조들과 하나님과의 언약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여정에 큰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었던 터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에 의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껏 어떤 처지였느냐 하면 신적 존재는 인생의 필요에 의하여 있었고 이성 간에도 남성 중심의 힘과 성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행복의 가치도 풍요의 여부로 따지는 개인이나 사회적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각종 이적을 베푸셔서 애국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드러내야 할 나라의 어떠함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창세 이후의 기사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여야 할 나라의 성격의 어떠함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애초에 잃어버렸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성, 우월성, 등만 개시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이루려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리고 자존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그것을 스스로 지킬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힘의 문화가 작용되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여기에 사명과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모형적으로 제시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에 있어서 조그마한 공로나 업적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힘입어 이 거룩한 사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다가도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안위나 내 가족, 내 나라의 앞날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인간의 아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피존물 자체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법칙을 내신 하나님께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나라는 창조의 본의와 그 목표가 구현되어야 하는 나라인, 나라입니다. 에덴에서 실추된 나라의 원상회복보다 더 차원이 높은 목표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호하신 지혜에 의하여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의 말씀과 능력에 의하여 완전하게 그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나라입니다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도 다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질서와 인간과 자연의 질서도 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체현되지 않는 교회는 허상입니다. 성신의 능력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성신의 실질적 인도를 받지 않고 이 거룩한 사회를 어지럽히며 짐승의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해침을 받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누룩과 같이 성신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